반갑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복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지금 배워야 될것 같고, 그죠?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으로 5월달이, 5월달 행사가 천재 행사를 지나고 나게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도 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중요한 역할을 또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늦더라도 야간이 되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워야 되고 자 오늘 강좌는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이제 2장이다 2장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두뇌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두뇌편에 보게 되게 되면 두뇌편 목차를 잠깐 볼게요 자 두뇌편 목차를 보게 되게 되면 두뇌란 두뇌의 작용 두뇌와 명상이라는 이세 분자가 있어요. 자, 2-1에는 두뇌가 뭔지, 2-2에게는 두뇌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두뇌와 명상이라는 세계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제? 자, 그래서 오늘은 명상법을 하는데 왜 두뇌가 나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화되어 있는 학문적 기반을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져 왔던 학문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학문적 분야가 우리는 뇌과학이라고 한다. 그제? 그동안에 내과학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내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질문한다고 내과학이 뭐냐고 물으면 내과학은 내과학이다 또 이렇게 답할게 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각겨보자 이 내과학과 유산 분야가 또 있어요. 내과학과. 이거는 뭐, 내 의학이다. 그런데 내 과학과 의학의 차이점은 뭘까? 의학은 우리는 두뇌의 구조라든지, 두뇌의 그 생김새라든지, 의학적인 문제라든지, 그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거지. 그것이 의학적인 문제다. 여기에 병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은 뭘까 그럼 뭐 과학이나 어학이랑 똑같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또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내 심리학이 된거지 그면또이도또 또 뭐가 이거 내 무슨 또 심리학이 또 있을까? 이? 자 이거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속에 브레이미션, 브레이미션 문상법이다. 그지? 브레이미션이라는 것은 두뇌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놔 놓고 이에 상응하는 명상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뺐지만은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앉아서 뭐 마음을 피우라 돌을 태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월등하게 변했고 이 뇌의 이런 역할이라든지 이구조든지 그 다음에 내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자, 여기는 내라고 하게 되면 두뇌나 뭐 똑같은 거다. 두뇌 과학이나 두뇌 의학이나 두뇌 심리학이나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게더 필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는 명상과학이라는 부분이 또 있다. 자, 이것들을 우리는 좀더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자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적이야 되고 그죠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적이야 되고 의학을 하는 사람은 의학적이야 되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의 차이 두레를 놓고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의 차이는 뭘까 뭐라고 생각 과학은 뭘까 과학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이 기술과 결합이 된 것이 과학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 과학을 한 대나 놓고 내 의학을 하는 것인지, 내 과학을 하는 것인지, 내 심리학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봅시다. 자. 내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기반으로 의해서 뇌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과, 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풀수 있는 이런 이론. 그러면 과학적으로 철성할 수 있는 기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내 과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뭐, 우리 책이라든지 인터넷에 보게 되게 되면 내 과학 해놔놓고, 뭐 두뇌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이런 것만 막따진데 그거는 우리는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 대뇌가 어떻고 소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어학적인 거, 야 육체적인 거, 그 다음 에 어학적인 측면을 우리는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 과학이라고 되면 내와 관련되어 갖고 이게 관련되는 과학적인 이론 그 다음에 우리는 기계를 만들 때 접근하는 기계의 개발이론 그 다음에 이것이 산업과 접근되는 산업적인 이론 이런 것이 내과학이지 그런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게되 내가 한다는 사람들이 두뇌가 어떻고 이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만 잔뜩 이야기한다이 말이에요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의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병이 생기고 이렇게 잘못되고는 과학적인 그 부분들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의사가 아닌 두뇌, 내, 내 두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우리는 공대 출신들 그렇게 인공지능 센터, 응, 내각을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센터에서 진영의 두뇌의 기능에 따라서 기술적인 것을 응용을 하고 기술적인 것을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적인 기계를 하고 측정하는 장비를 하는 것 이것이 뇌과학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과학자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돼나갈내 심리학이라는 거다 무슨 생각했지 이제 내 심리학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내의 착용에 따라서 내의 착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전이되면서 우리가 활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갖고 심리의 착용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내과학도 아니요 내 의학도 아닌 내 심리학이라는 부분이다 고령이 우리 측정을 할수 있는 거지 그죠자 그리고 이 명상과학은 내 심리학으로부터 내 심리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힐링하는 학문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하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고치는 방법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병을 고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고쳐야 될 병은 어떻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고 의학적인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해갖고 우리가 풀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는 이것이 아주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겠지만은 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병에는 내적인 병은, 뇌의 병은 크게는 의학적인 병, 작게는 어떻게? 심리학적인 병, 그런데 심리학적인 병이 더클 수도 있어요. 자, 크게 양분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고치는 부분들이 어떻게? 과학. 기계를 장비를 하고 측정기를 도입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응? 치료하는 약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학이라는 거다. 그럼 명상각은 뭐냐? 의학은 육체적인 거, 신경적인 거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내 의학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의 심리적인 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뭐랄까? 심리학은 고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심리학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구조상으로 한번 보자 뇌는 뇌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내 과학이라는 분야 내 의학이라는 분야 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것은 이 뇌의학적으로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것,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것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명상과학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가 기계를 하는 것은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인 이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내과학과내심리학이 있다. 자, 하나는 내과학과 내 심리학인데, 내과학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비나 기술이나 산업이나 기기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와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내과학이라고 칭해야 된다. 그런데 내과학이 두뇌가 어떻게 생기고, 여기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은 내과학이 아니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심리학이래, 심리학. 실제적으로. 작용이 있어 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뇌라는 아예 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뇌에 어떤 작용이 없어갖고 변화가 없어갖고 사람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심리학이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작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 필요한 거야 왜 심리학이 필요한지 조금 있다가 설명할게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면 의학적인 치료와 이런 그, 뭐고, 명상,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 두뇌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나요? 의학은 우리는 정립을 해놨어. 두뇌가 이러면 책에 들어가면 두뇌는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또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다면 장비들을 다 해서 그게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MRI 같은 거는 팍팍 찍어보잖아. 요 이것이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 장비와 결합하는 이론. 이것이 뇌과학 이론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되고, 의식, 의식이 어떻고, 이런 거는 뇌과학이 아니고, 이거는 심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이런 심리학 질문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것이 명상이다. 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뇌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우리는 내 속에는 우리는 어떤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세 가지 큰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심리학적인 측면이니까. 그죠? 과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는 내심, 내시, 내파 영역들이 있다고 했다. 그죠? 내심과 내파, 내식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고, 이 내심은 우리는 판단력과 지능이, 기능을 우리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식 분야가 우리가 어식 부분을 우리는 합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느낀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어식 부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파노라마 같이 우리는 영상으로도 하, 영상으로도 기억을 하게 되고 단어로도 기억을 하게 되고 느낌으로도 기억을 하게 되고 이 다양한 이 두뇌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막 지워질 수도 있어요. 자 지워지게 되는데 내식은 워낙 큰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 큰 하드디스크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기억으로 이 의식들을 전부 다 추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장치를 아주 정리를 잘해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학생들, 자녀들의 공부와 직결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의식에는 우리는 여러가지 의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였어요? 무의식? 에이 이거는 바로 우리는 의식부분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식부분 이것을 우리는 인지의식이라 합니다 사람이 지금 생각과 기능을 뇌의 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을 우리는 인지 인지 의식이라고 한다. 자두 번째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의식 이것을 우리는 잠재 의식이라고 자꾸 무의식 이런 거 있어. 이상한 거 이것만 자꾸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식적인 것 같이 표출을 하는 것이 있어요. 어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는 신경적으로, 감각적으로, 육체와 연계돼 갖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어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모의식이라고 합니다. 자네 번째는 우리가 두 뇌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외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 이것을 우리는 불의식이라고 한다. 이거는 외부의 작용이다. 외부작용을 우리는 불의식이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빙이나 신병이나 어?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불의식에는 무당 빙이 신기 신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의식 그 다음에 귀신형 우울증 우울증 중에서도 귀신형 우울증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불의식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들이 이 두뇌 내시 부분에 깔고 있는데 그지 이것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서 이 내심이 작용한다든가 내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응?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마음이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의식의 의식이 의식과 이 내심이 상호 작용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것을 작용하고자 하는 상태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우리는 마음을 낳잖 <웃음> 마음을 피워라. 무엇을 피워란 말이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예식과 이 내심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야, 지금은 이거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행동 안 하면 우리는 후회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험해온 거. 자, 예를들면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내가 저 물질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나는 의식에 저 물질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의식이 어떤 생각이 네. 반응을 안 하겠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럴때 나는 저것을 가지고 싶다고 느끼고 있던 의식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저 물질이 있으면 나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고 저것을 소유하고 싶다 내 마음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것을 우리는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이 마음만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행동으로 억길 수는 없다는 거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말음이안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게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은 다를 거래요. 자, 그러면 저것을 살려면 어? 돈으로 살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저것을 살짝 훔쳐가겠다? 저것을 어떻게? 탈취해 가겠다. 아니면 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저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가서 그냥 공짜로 얻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면 심이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 참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다 마음을 이치를 풀어보는 거다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 심리가 작용을 해야 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마음이 발생돼 가지고 욕구가 욕망 이런 것이 생겨서 우리는 하는데 이 심리에는 우리는 또 다양한 심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우리는 크게 어떤 심리가 됐어요? 자 내면 심리 두 번째는 행동 심리. 세번째는 습성심리에요 자 내면심리는 내가 타고날 때 심리적인 내면적으로 타고난 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렇게 내면적으로 그렇게 내 행동으로 저것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라면 저것을 탈취해 나가는 것도 와일드하게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거. 자그 다음에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부드럽게 이렇게 행동을 할 거다 이거. 자 이것이 우리 내면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행동 심리 라는 거죠 행동 심리는 지금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옛날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까요 100원짜리 동전이 한개딱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서로 손을 갖다 탁 밀겠지 그 동전을 죽이 동시에 막 이러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심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습성 심리는 어떻게 해? 내가 그동안에 자꾸 자제를 해왔고 이 제동을 걸어왔다면 이것이 내가 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저 동전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전은 나는 어떻게 해? 저런 동전이 있을 때는 항상 그대로 두, 어, 두고 손을 대지 않았다고 습성이 딱 들게 되면 동전이 아무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대의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지나가고 작동을 안할 거라 그런데 저 동전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항상 어디에 딱 갖다 얹지 놓은 사람 같으면 항상 그 동전이 보이실 때는 갖다 얹지 놓을 거라 어떤 사람은 동전만 비타면 내 호주무리에 갖다 얹는 사람 같으면 나는 이 동전이 삐딱하면 항상 오줌문에 갖다있는 거야 그렇겠죠 당연히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야. 세 가지 요인이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이런 것이 동시에 작용하게 돼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내면 심리와 행동 심리와 이것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행동하는 자이 행동하는 행동 심리 지금의 심리학들이 음보다 행동 심리만 푸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정신과 이런데, 정신병원 이런데 보게 되게 되면 부모들이 딱 지르기면 네가 지금 술 먹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병원을 갖다 여버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술이 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지만은. 그죠내본 마음은 아니라고 된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참 어렵다 힘들었다 이 말이야. 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되 뭔가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섭성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막가위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 자, 예를 들면 이것이 범죄 심리에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행동한 이 결과만으로 결과만으로 이것을 풀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심리가 처이나 마찬가지인 이유가 그거다 누구말때는 우리나라 대표 어? 심리학자들이 아, 연애 심리를 우리 상담한다 이거는논리상 학자가 연애 심리를 상담한 자, 나이 드는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세대 차이가 얼마인데 그 연예인들을 어떻게 상담한다 말이고 그렇게 항당하게 맞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타옥카다가 심리 상담하라고 하는데 점치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가게 더 심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뭐어 가정 바로 세우기 가정 어떻게 바로 세운다 이 말이고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뛰는걸 가는 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안 된다 이말이 자 우리는 심리는 심리 그 상태로만 유지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 심리가 이렇게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이것이 병으로 왔는지 병이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심리학을 할때자 자, 우리가 보자 지금 아주 이 사람이 현재 아주 돌발 행동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돌발 행동을 했다 이 사람은 병일까 아닐까 지금 이 돌발 행동 일반 사람이 보면 야돌아는데 그치 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병이니까 이것을 구비해야 되는 거. 병도 아닌 것 같고 병자 취급하고 병도 아닌 것 같고 환자를 취급해 보면 안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이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아닌지를 파려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내면 심리가 이렇게 개팍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는 병이 아니다는 거다 원래 타고난 것이 개팍하니 이 사람은 당연히 개팍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양순한 사람이 타고난 것은 양순한데 이 개팍한 행동을 했다 이거룹 병이라 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행동심리와 내면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섭성심리 같은 사람은 한번 보자.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날지구슬치기는데이 사람은 아주 냉정해붙다그지니까 아주 냉정해진 사람 별로 없을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면 심리가 이렇게 개팍하게 났다 하더라도 이 습성 심리에 의해서 자제를 하게 되는 거야 자제, 행동을, 힐링을 했다는 거다. 이럴 때도 개팍한 성질을 표출하지 않도록 훈련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이라는 거다. 훈련을 하는 거 그러면 인간의 이 마음이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뭘까? 이 두뇌 개발이라는 거다. 그치 두뇌 개발과 이 의식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원인을 풀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점만치 가지고 심리하는 사람들이 점만치 가지고 이것을 고칠 수가 있겠나 안되지 자 예를 들어가면 의학적인 측면이 그저는 이 사람은 어떻게 내적인 문제가 있을까 싶어 갖고 MRA도 찍고 이런 거 모든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거 행동이 행동을 치료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 치료는 어떻게 하겠나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와일드 한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노? 고치려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 섭성심리를, 섭성심리를 붙여줘야 되고, 이 사람이 돌발 행동이 잘못됐, 내면 심리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내면 심리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어식적으로 잘못됐다. 이 행동 행동이 것이 어식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어식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죠? 의식을 교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의식에서 잠재의 의식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힐링이고. 그죠? 잠재의식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자아가 체면이라는 거다. 체면을 갖다 다른 사람인데 허리뭉텅하게 만드는 체면이 아니라 이 잠재의 의식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어떤 의식이 잘못된 거? 어떤 어식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는 자가 체면이라그거 체면요법이라는 거 그렇게 심리학적인 치료에서는 이런 체면요법이 잘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면요법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내 어학 쪽에서는 기계를 동원해갖고 과학적인 기계를 동원해갖고 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고 심리학적인은 어떻게? 이 체면으로 통해서 이 잠재된 의식을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는 이 심리학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면 심리학적인 치료법은 우리 치료법이 아니라 치유법 심리학적인 것은 치유법, 힐링법이고 의학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면 치유와 치유를 우리가 구분 안 하면 안 되겠지 자, 의학적인 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우리는 치료법이고 치유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식적인 이런 내용들을 고쳐 나가는 거. 이거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고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습성으로 고쳐가는 것도 힐링이요.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고쳐가는 것도 힐링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인지를 시키 갖고 우리가 세뇌 시키는 것도 우리는 힐링 이라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호스피스 요양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힐링 그거 뭐고 진행을 하는 거야 힐링법을 우리는 도입하는 거야 힐링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코칭과 트레이닝이다 자 습성 심리를 바꿀 때는 코칭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돌발 행동이 많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킵니다 트레닝. 그래서 애기들이 어떻게 발표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발표를 계속 훈련을 시키게 되면 발표 잘하지 응변 같은 거도 정말 여러분들 보면 응변 같은 거 있죠 발표 못하고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이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응변을 하다 보게 되면 남인데 어떻게 우리 강제 하다 보게 되면 뭐, 그런 사람은 잘안 보이겠지. 그런 사람은 잘 안. 사람이 이게 한 1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눈이 몇 개고 200개지? 그런데 앞을 못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슬라이드 이것만 보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엄마의 잘못이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심리학을 내 심리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거지 그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다 정말로 복잡한 과정이에요자 그렇지만은 의식은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음 도 다음 장에 놓으니까 생략하고 심리도 다음 장에 놓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이것만 푸는 거예요 두뇌만 자이 두뇌가 어느 정도 유용하고 좋은 지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엄마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상담을 하, 진로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나름대로 적성과 진로는 있어요. 자기가 가면 좋은 길 가면 했는데 이것이 공부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사주만 배우게 되면 이 두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 잘할 것인가, 가서 농기를 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지를 모른다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엄마가 왔을 때 상담할 때자식이 자식에 대한 상담을 할때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는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뇌의 뇌의 구성은 삼 요소는 요거다. 이것을 우리는 풀수 있는 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느 것을 강조시켜야 된다는 것을 상담하는 상담 기법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 어 자녀들의 멘토링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로상담 그 다음에 학습 지도 상담 그 다음에 진학 상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자 두뇌의 구성 이거는 두뇌의 구성은 심리학적인 구성입니다 대뇌 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학적인 구성이 아니라 이런 심리학적인 구성을 우리는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잘 정리, 정돈됐다면 가장 양호하게 구성이 됐다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수에는 우리가 3이라는 숫자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3의 우리는 수리법칙, 천지조화론이다. 그치? 천지조화론이다. 이 천지조화론이라는 것은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다. 그죠 이것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심이라는 것이 있고 내식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내 파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하나 보자고요 이것이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컴퓨터와 내는 우리가 기계로 생각이나 각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내는 내심과 내식과 내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컴퓨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컴퓨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과학적인 측면은 어떻게 두뇌 이렇게 가겠지만 이것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그래서 우리 내과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과학은 어떻게 컴퓨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우리는 한번 보자. 컴퓨터에서도 우리는 이런 똑, 이런 구성을 다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내 심은 컴퓨터에서 우리는 이것이 핏이라고 가정하냐면 이 핏에서 어디에 속할까? 이 내심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중앙처리장치다 CPU에 해당. 그다음에 내 내식은 어떨까? 이거는 하드디스크지? 그 이거는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이것의 내판은 뭘까? input, output. 그렇게 출력 장치다. 그지? 자, in, input과 output.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프린트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우리는 다른 기계도 있고, 그렇겠지? 그렇게, 이거는 출력 장치고, 이거는 우리는 CPU고, 이거는 우리는 하드디스크라는 거다. 메모리다, 메모리. 하드디스크도 되겠지만, 우리는 메모리다. 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cpu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어떻게 전부 다 내식으로 딱 가리겠는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지금 야간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밤에 공부도 했구나 그렇지 근데 밤에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형광등이 밝게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광등을 켜놓으면 이 신뢰가 밝구나 이런 것들이 연기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는 어떻게 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빠른 거야 그쵸? 그렇죠? 영상이 자 이거는 어떻게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막 영상으로 이렇게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영상을 본다 하게 되면 이 출력하는 동영상이다. 그제? 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이 합치진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자기네. 그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자, 컴퓨터와 뇌의 기능과 함께 합쳐졌을 때. 이 컴퓨터는 어떻게? 인간이 작업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을 할수 없잖아. 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런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컴퓨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자 내심과 내파와 내식의 이런 관계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심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기억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이 내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적이라든지 판단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식이고 이 내식에는 대부분 다 의식 부분들이 여기 되어 있어요. 자 의식에는 우리는 크게 인지의식과 잠재의식 이 무의식과 불의식도 여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식 부분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는 느낌과 우리는 느끼는 것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내 팔은 어떤 것이냐. 자 지금 여기에 우리 교육장에 딱 들어올 때 불이 안켜져 있으면 어떻게 아 어둡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심으로 통기를 내심으로 통지를 하는 거야 자 불을 켜야 되겠다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식에서 싹불 오는 거야 딱하면 저기는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그. 달락달락 달락 따지게 되게 되면 게되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은 이것이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은 보면 어떻게냐. 시간 없으면 밤에도 공부한다. 그러면 밤에 자야 되겠나 안 자야 되겠나. 졸아야 되겠나 안아야 되겠나. 안아야 되겠지. 그럼 밤에 잠을 늦게 자야 된다는 거지. 공부한다면 어떻게. 아 오늘은 기어코 늦게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심, 내파. 그러면,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것이 모두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것이 처음 다는 거야. 이 느낌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이런 내식 상태에서, 잠재된 의식에서 우리는 쫙 끄집어내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두움은, 옛날에 어두움에서 우리가 공포심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네 보자. 어떤 사람은 공포심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안하고 어떤 사람은 잘안 갈라 하고 이렇다새빙기 있다고 하네 보자 그러면 어두우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게 안 들어가려고 하겠지 내 시계에서 다이가 안 들어가려고 하겠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오가지고 그끙한 데도 막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판단해 갖고 들어갈 수 있으면 야 불을 켜면 들어갖고 불안 켜면 나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이 다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는 타고난 것이요 두번째는 우리는 습성이라는 것이다 그쵸 이건 똑같은 방법이야 이 타고난 것이 있고 우리는 이 습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습성은 우리는 모른다 이말이 그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머릿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했잖아 그토록 표출하는 거와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했잖아 그지? 그 사람 마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습성은 모르는 거야. 타고난 이것은 알지만은 이 습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르는 거 우리 풀라고 하면 풀리지가 않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고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 그러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했다. 어떻게 다를까? 이거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상담을 하러 가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운명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천지인이 오겠지 그지? 자, 천지인이 논다는 것은 천은 어떻게? 내 심에 속하는 것이고, 지는 어떻게? 내 식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내 파에 속한다. 그러면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심이 크다. 오케이?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메모리가 크다. 자, 인을 가지고 있으면 입출력이 쉽다. 그렇게 감정, 느낌, 이런 것이 빠르다는 거다. 그러면 누가 제일 둔하겠나요? 아, 식이 제일 둔하겠지 뭐. 그치?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복이 제일 덜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제일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번 보자. 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반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반이 이것이다. 천이고 나머지는 지와 인인데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는 것을 이것이 크냐 이것이 크냐는 좀 있다가 다시 쓰면 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천에 지의 인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구조로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에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하고 이 행동이 빠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음? 그러면 누가 제일 예민하겠나? 내심. 내심이 재미나다고, 내심은 이 속으로 빠르다. 그러면 내 파는 외부 반응이 빠르다. 식은 어떻게? 가장 느리다. 그제? 그렇게 식이 강하게 좀 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운명서를 보게 되게 되면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기복이 좀덜할 거라. 동작도 좀 느리고.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지? 입이 바쁘다. 그제? 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이 바쁜 거야. 그런데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바쁘다. 천을 가지고 있으면 이 머리가 바쁜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 생각 이 없이 생각 없 퍽퍽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 없이 퍽퍽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 해 보자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이 균형이 이룬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잘 되는 거예요 기능이 이루어져야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마음이 바쁜 사람이다 그지 근데 마음이 바빠만 가지고 되겠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심도 키우고 네, 응. 이것도 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면적으로 지, 정말, 네, 아니, 사, 사투리, 그거 좀 하자, 잉? 응? 이거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막 더블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잉? 응? 지 혼자서, 지원자 혼자 바쁜 거야,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그렇지 공부 잘 하려면, 공부라고 생각하고, 질을 가지고 있으면 메모리는 잔뜩 많은데 그렇지? 이거는 이어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 받아들이는 것하고 감각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 그래서 예민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출하고 이거 누구말든 안다리 박사들 요만큼 말고이만큼 표출하는 사람들이야요 그런데 그것이 맞든지 틀인지 내버려면 몰라 구분이 안 되는 거야요 그렇게 앞뒤가 없다는 거예요막 노는대로 막, 노는 막 떠버려 보는 거케요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뻔한 답이지 자 같은 운명주기라도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엄마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것인가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할 것인가 이것이 판가름이 나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 잘하겠나 못하겠나 머리 나쁜 사람보다 도둑질을 하면 덜 잘하겠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자식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내식은이만큼 큰데 엄마는 옛날 공부만 시키면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하겠나? 하는 그 순간에는 잘할지 몰라. 그러나 이지속적 지속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공부를 자꾸 녹아다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응용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지. 이걸 훈련시킬 필요는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운명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남아 있는 거, 이? 자 이것이 이렇게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이 컸다가 지가 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이 크고 어떤 사람이 지가 클까 예? 모르겠어요. 알죠. 뭐? 대답해 드려야 돼? 어 해야지 아, 설명하시면 안 했던 건아풀어야지 <웃음> <잘 설명해. 안 웃음> 아, 다른 사람 모르잖아 천천 천지 천인 요거에 따라서 뭐 천천 에이. 천지 그 학원은 다르다, 다르다 했잖아 그 학원은 다르다 했잖아 어이지 에이. 저 안에 또 헛다리 짚고 있대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는 내심하면서 자기만 쪼대로 해본다 이 말이야. 아무 판단도 안 하고 그렇게 그육거안쓰겠잖아 아니지. 제머릿속에아 천천 히하면는 그거는 우리 그거 뭐고 그 술이 사주에서 노는 것을 왜 명상에서 선물라고 그러나. 아. 그런 논리는 자꾸 펴지 마자야 돼. 명시, 이거는 몇시시는이건 뭐, 4시하고는 그거 천천하고는 관련이 뭐, 없는. 운행 수마다 틀리다 니까 아, 그렇게 지금부터 풀라고 하는 거지. <웃음> 자. 자, 철을 가지고 있는 운명수가 몇 번이겠나? 4 자, 4번, 7번, 7번 10번, 1 3 16, 16, 16 이6까지 맞아. 아, 여기까지만 하자. 1 9번대해 볼까? 19분까지만 하자. 끝까지 봤어. 아 끝까지는 한번 하자. 의미는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국사님. 그 뭐? 의미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어이, 참. 아, 술이 네. 아, 사주는 좀 퍼스라는 거수 술이 사주는, 술이 사주일 뿐이고, 그거는 원인게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이 이렇게 돼있다. 그치? 천이 이렇게 돼있는 거야. 4번을 우리는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나머지 값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면 3번과 4번은 내파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다 4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는 내생의 억과 내생의 억과 한 생의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파의 기능이 많다는 거다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되겠나? 환승구니까 어떻게? 4 인이 커이 이만큼 크겠지. 7번은? 3. 7번은 3이자. 그러면 이것도 내 파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구조. 음.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10번일 경우에는 어떨까? 그치? 이거는 2번이잖아. 그치? 어, 예, 이분이니까 이것이 지가크다그제지 네. 이해돼요? 네. 자, 13번은 예. 네. 심이 큰거야요 그게 13번이 13번. 심이 크지, 심. 서로 나누면 1이잖아. 그래서 이게 1이 그 심이 크지. 심은 크고 이게 네. 이나고 지중에서 어느 게큰냐해 아, 인하고 지중에서. 음. 그러면 1이니까 1이니까 이게 작다, 이 말이야. 네. 지가 크다. 네. 그렇게 13번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해요. 이거보다, 네. 이거보다는 이 13번이 조금 공부를 잘한다는 거 자, 13번은 이렇지? 네. 14번. 14번. 시, 시, 시이 요거는 1이 크니까 이래 되겠지, 그지? 그렇게 16번이 공부 조금 원해요. 19번 또, 어떻게? 공부 조금 원한데. 그러면 어떻게, 10번, 그지 10번과 요것은 요렇게 돼있고, 4번과 7번은 요렇게 돼있지? 아, 4로 나눠갖고 1, 2가 놓으면 1이 크고, 4가 3, 4가 놓게 되게 되면 지가 크다. 그러면 천중에서 반은 이거고 반은 이거야. 아이? 응?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거를 빼고 나머지 그렇지. 두개 중에서 이제 일단은 천이큰 거는 제외하고 아, 고 어, 하고 나머지 시기냐, 판냐 그렇지. 어떤 그렇지. 그게 더 크냐 그렇지. 그게 그 더큰 수가 그게 더 크다는 거. 그렇지. 응. 응. 오케이? 네. 네. 해결됐어요. 그러면 시기 큰 사람이 공부 잘하겠지. 네. 그러면 4분 7분보다는 10분 13분이 공부 조금 더 잘할 거고. 16분, 19분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잘할 거다, 그지? 무슨 얘기세요? 느낌이 그래, 세제? 느낌이 10번에서 원래는 심이 큰데, 음. 거기서 식이 크니까는 이가 나온 이가, 어. 이가 이제 식이 크다, 그래서 어. 머리가 좀 공부를 잘하는. 아, 이 사람보다는 공부를 조금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기도 어. 13분도 마찬가지. 그치? 천 중에서 천 중에서, 네, 천 중에서. 음. 그럼 나머지는 가속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라는 것은 식이 큰 아이는 1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 것인가 천이 좋으면 어떻게 이 판단력 이런 것이 느리다는 거다 자기 고집이 너무 많아 식의 고집이 그렇게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음, 맞아요. 분별력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알고, 다음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두뇌를 풀어가는 우리는 그 판단력, 이해력, 구분력, 이런 걸풀 때, 여러분들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시간이 그대로. 지 응. 요거 푸는 거랑 우리 응. 저기 소원장이 푸는 거랑. 그거는 다르지. 예. 왜 얼추 비슷하 가는데 그렇지? 결국. 뭘다못 푸고는. 천지 천지 의미를 얘기했을 때도 천천, 천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계산 것하고 이거 하고 틀리면은 니 여기는 설명하는 게. 건 틀리는데 답은 아니 틀리지 이거는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나눠져 있지만 그거는 네. 그거는 천지인 천지인 이렇게 가지만은 세 네. 가지가 나눠지면 이거는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가 나가는 거야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나가는 거야 이 두뇌와 그거는 다르다니까 네. 크, 네. 다르다고 생각하면. 네. 말 그렇게 안 들어요. 저 고집이 천이, 이천부다 천이 있으니까 고집이 생겨요. 안 되니까 좀 이해를 구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거죠. 아니, 공부를 하는 거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풀려 그거 같다고 자꾸 하고 전제를 깔고 하면 안되는자 아까 거기는 우리 풍운 주기에서 나가는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천지인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는 천천지지인인 이런 식으로 가요. 음. 그렇게 구분이 완전히 달라. 두뇌와 이거는 다르다. 알았지? 다른 것을 자꾸 깨맞춰갖고, 저 심리 한다는데 사주갖고, 점재치고, 이거갖고, 저거갖고 깨맞춰보고, 그럼 점다 거짓말하는 거야. 한문은 똑바로 안 보고. 천의 그것이 한계라는 거다. 천의 한계. 저게 아니라 합리성을 따져서 예전에 과사님 설명해 주셨아 그거 하고 그하고 거 이건 다르다 천천지 전인의 공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운세적으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않을까? 두뇌 속의 기능은 다르지 그거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쵸 이거는 두뇌의 기, 두뇌의 길이 잘할 수 있는거는 정해진아 에이 성적이자 성적이, 성적이 좋은가 고이 두뇌가 좋은가 고 질이 좋은가하고 공부가 잘하는가하고는 다르잖아 그것을 자꾸 이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네. 응? 다르다 자 우리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푸는 거예요 천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인이 크냐 지가 크냐를 구분하는 네, 거예요 응, 나머지 수 같고 무조건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의 기능이 반이고 나머지 반을 갖다가 인이 반이냐 인이 크냐 지가 크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요? 지가 이랬으면 천이 크냐 인이 크냐 하는 거지. 그럼 박사님은 천, 천이 작네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음? 박사님. 박사님 천이 작네요. 아니 잠깐 박사님1 3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음, 음. 원래 천이 크잖아요. 천이 커요? 그러니까 천이, 그 크지. 천이 크지 만을 제껴놓은 상태에서 사로 응. 하면은 10이면 1이잖아요 또 거기서 천이잖아요 아, 그렇게 아 그걸 또 하지마 아니 좀 이해가 안되서 됐 음. 그러면은 또 심이 크잖아요 거기서 심이면 안되고 심은 이거 천일 때 다시 한번 1 3번을 설명해 주세요 13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사가아 이거만 제가 그것도 똑같아 천이 있으면 천이 이게 많이 큰데야 그렇게 사로 나눠가지고 네. 1이니까 이 작은 일리는 이 작은 거고. 그렇게3아 그렇게 34가 이 작은 거고. 34가 아, 이큰 거고. 그 아, 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1이 남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배제하고 난그렇 그렇지. 그렇지. 보는데 응.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음. 응. 1 2는1 2는 내파 응. 2는 기능이 작고 예. 34는 내파 기능이 크다는 거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 네. 그런데 아, 3 4가 네파. 가 네파 기능이 크고 1이는 네파 기능이 작다. 아, 그래서 번으로 식으로 렇지 그렇지. 예, 그왔지만 예. 그렇지. 3, 이게 때문에 그럼요. 이게 적고, 그렇지. 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서지지지 무조건 내 파가 큰거예요 삼사는 내 파가 무조건 큰거예요그면 나머지는 어떻게 인이 되는지 심이 되든지 그런 거잖아 그러면 11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지가 이렇잖아 11분은 어떻게 3이잖아 그러면 내 파가 크다는 거지 네. 내 파는 인이 크다는 거 아이가 음. 그러면 이 심이 작다는 거지 그지? 하들의 네. 마음이 작다는 거에요 아, 천이 네. 작다는 거에 천이 1 1 그게 11분들이 고집이 좀 세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상담하는데, 일반 사람 상담, 운세 상담하면 안돼 이것 갖고는. 애기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야만 얘가 공부를 잘하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예요. 좋 부분을 채워주게끔 하라는 거 그렇지. 정불세력, 군인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훈련을 시킬 때, 어느 부위에 따라서 그상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게 보면, 이해력, 이해력, 분서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의 성격분석법, 성적진로상담법, 성적향상법그 다음에 집중력 테스트할 때. 그렇게 애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어. 집중력. 그러면 집중력은 어? 집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나중에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하고 비교를 하지 마. 운세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는 당하지 마라. 이 내가 자꾸 운세를 닿게 되면 이 내가 벌써 세뇌돼본 거야. 알겠지? 그렇게는 이 두뇌는 이 사람의 운세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운세는 이 복합적으로 가 있는 거고. Okay?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2장에는 두뇌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 편에 3장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여기 의식 편이에요. 의식 아까 전에 의식 해놨죠? 의식에는 우리가 내식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식에는 인지의식, 현재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두뇌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의식. 그런데 두뇌상으로는 인지 못하지만은 내식에 이렇게 우리가 희던 처리해 놨고, 우리가 브라인드 처리해 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의식에는 기억이 되는데 이 브라인드로 덮어놨으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뿐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잠, 병이라는 것은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추출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잠재의 의식을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는 체면법이라는 거다. 체면해갖고 신해갖고 저기에 지금 뭐가 보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까? 어떤 별이 보일까요? 색깔이 어떤 것인가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명상에 딱 집어 일어놓고 우리는 관찰만 하면 돼요. 자, 목표 설정을 딱 해놔 놓고 체면에 들게 해놔 놓고 이 사람이 행위하고 그 시점에 행위하고 행동하는 것을 직접 관찰을 해갖고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체면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자, 그래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자, 2장이다. 2장은 두뇌편을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3장의 어식편으로 우리는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타파하게 한다고 밤늦게라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